소를 하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집니다. 프로 영상을 보면 운동만 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 뒤에는 항상 나와 같은 클립맨이 존재한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 일만 없었다면 야! 야, 빨리 와, 아, 빨리 오라고, 빨리 오라고, 아니 안 오고 뭐 하는데? 야, 빨리 안 와. 어... 어... 어... 왜안 와? 시발 닦아 뭐, 뭐라고? 시발 닦으라고? 신발? 대안이 조수야? 내가 대안이 뭐 조수야? 내아니 뭐 아랫사람이야 신발 딱 갑자기 뭔 소리야 조수연 애가 내 어머니 조수로 보여 어 내아니 조수로 보여 어 조수로 보이냐고 내아니 조수로 보여 내아니 조수로 보여 아니 솔직히 좀 억울한데 솔직히 내가 더럽힌 거보다 닦은 게더 많을 걸?